이번 제품은 원포트 POE 익스텐더 제품입니다. POE는 이더넷 케이블을 통해 데이터와 전원을 안정적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. 본 POE 익스텐더 제품은 단독으로 사용할 수는 없고 POE 스위치나 인젝터, m v r 과 같이 POE 기능이 있는 제품과 함께 사용하는 제품입니다. 타사 제품과 같은 경우 DC 입력부가 있어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도 있으나 이 제품은 그러한 기능은 없습니다. 본 영상에서는 별도의 개조를 통한 사용방법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. 기본적인 제품 사양은 802.3 a f 지원, 입출력은 인풋 13W, 아웃풋 12.2W이며 상태표시 LED 등이 있습니다. 제품 설명서에서는 사용 구성도가 있는데 PoE 스위치를 이용한 경우로 표시되어 있지만 상황에 따라 MVR이나 PoE 인젝터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을 사용하여 구성할시 120m 까지 된다고는 설명서에 표기되어 있지만 저같은 경우 실제 구성시 100m 이내 사용을 권장합니다. 제 경우, 구내배선용 트레이 시설이 있는 곳에서는 105m 까지 사용하였고, 5개 가공할시 100m 이내에 사용하였습니다. 이 제품이 국내에서도 판매하는데, 국내 판매처에서는 100m 까지 사용하도록 표기되어 있습니다. 이 제품을 사용하실때 최종 연결하고자 하는 장비의 소비전력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케이블 품질에 따라 전송거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IP저개선 카메라 같은 경우 소비전력을 무시하고 설치하면 주간에, 자, 주간에는 잘 작동하다가 저개선이 켜지는 저녁시간이 되면 다운되거나 꺼지기도 합니다. 마지막으로 제품에 전원이 투입되어 동작시켜 보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POE 인젝터를 사용하였고, 최종 단말 장치는 IP 적외선 카메라입니다.